xin chào 한국? i n g ư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y 국 한국? 한국? 한국? 한 c Ok ok good. Thì, uh, nhiều bạn có yêu cầu mình làm cái video là muốn xem là trong túi của người của, của con gái Hàn Quốc á bình thường là có cái gì đó. Uhm. <cười> thì hôm nay mình sẽ tìm hiểu xem là trong túi của con gái Hàn Quốc thì người ta thường mang theo cái gì nha. Các bạn nhớ xem tới hết video nha. À, ok you first. Uhm. 어 가방 어디에요? 음 일단은 한국 여자 가방 안에는 네 뭐가 아, 있을까? 아, 아, 아, 일단은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일단은 제일 흔한 파우치 음, 파우치 누구나 다, 음. 다 있는 파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월렛 음. 지갑 음. 지갑 어서 모 원래는 되게 예쁜 건데 아. 여행이라서 소중한 건 집에 놔두고 이거를 챙겨 온어예요 아. 음. <웃음> 그리고 다음에 필수템 음. 제일 중요하지. 여랑 미안 까꿍. 참 향냄새 향냄 남자 친구 있었어요? 있어요? 아, 음. 없어요. No. 네. 아 너? No? <웃음> 예이 음. 예이 예이. 에티켓 음. 에티켓. 음. 음. 그리고. Ah.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BTS! BTS! BTS! BTS! BTS! BTS! BTS! BTS! 아 t mm. s BTS! 아, t s b 리 s b 아, s BTS! 어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끝입니다. Okay. 음, 여름이어서 메시 소재요 메시 소재. 음. 뭐야 나타날 게이팝 팩. 팩 쿠션. 아, 이거 쿠션. 어, 마찬가지로 BTS. 오! 어, 제메. 제메. 대만 BTS. 어, 어, 오픈 오픈. BTS. <웃음> oh, oh, open, open. BTS. <웃음> 안 유명한 거. 아, 노 o no brand. 아, no famous. No 네. 음. 하지만, 하지만. 기능은 좋아요. 맞아요. 오, 귀엽다 이거. 우리 음. 엄마 추천. 그리고, 음. 네. 그리고 음, 아 m m 미미 아, 미미. 미 i m i e s h a d o o w and b o r o t 아, 미 l u 어, 오케이. 미스 s 미미 여자 몇장 항상 같 어, 이제 써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 네. 케이스. 저는 여기다가 아. 이렇게 톡톡톡톡톡톡똑톡톡톡톡톡톡 어, 아 이거 또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아 인네스프리. 음. 인네스프리 더 어, 페르남 아, 사람 음, 여자 좋아. 많이 많이 써요? 네 많이 많이. 이게 많이 이제 써요. 머리에 해도 되고 아. 어, 여기 이런데 기름 음. 기름 기름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크, 마스크? <웃음> 이거 메이블린이야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블린 다음에 다음 섀도. 그래도 음. 이거가 이투디 음. 네, 페리라오 진짜 네, 여기 한국 여자다 있는 브랜드죠 아 진짜? 음, 이거 어요어패드남 진짜 많이 써요. 음. 사다. 이거 5천원6천원 정도 맞아요? 어 예, 네, 그 정부예요아 그렇죠. 래서 t h 리 quality s o o 딱 아이 한 đều son 한국 여자 이거 타 있어. 페리페라 인. 페리프라. 어, 어. <웃음> 많아요. 음. 그리고 이거는 브로우 카라라고 아 아이 브로우 카라. 네. 음. 미샤 미샤 음. 그리고 음. 이거는 아이 브로우 아 음. 저는 이제 깎아 쓰는 거 깎아 쓰는 거 음. 그다음에 이제 틴트 음. 틴트 이게 유튜버 거예요. 유튜버 연두콩이라고 컬러 어, 그, 사람, 그 사람이 만든 거. 아, 렌즈렌즈스 알아? 렌즈렌 그레이. 수지 그레이. 오. 해서 아. 끝입니다. 아, 먼저 타이 라야. b 아, n này rất đẹp Skin looks o good. 언니는 mm. <laughs> 진짜 좋아해 <laughs> 액팅. 어. 음. 네, 어 이거 세드만 샀어. 네 한시장. 한장미한 네. 시장. 이거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선글라스. 아, 너무. Okay. 넉클라스. Okay. 응. Okay. 아, 이뻐뽀 돼요. 아, 바터리 샤오미. 3PCS? 어또 PCS예요? 아미. 아, 아미이보 oh, like uh, <웃음> uh, <các bạn 웃음> 이거 라이팩아 세임 브랜드. 아, 세 브랜드? 이 리뉴얼 돼서 최근 최근 거 예. 최근 거 우리 엄마 추천 음. 아일순위 립스틱 뭔데 이거? 음 맞아요 <목소리> Look good in t o r l Korean 어, 여, 여자 어, 한국 여자 이거 입을 어, 어, 좋아요 그... 하지만 패드 남테 이거 아, 싫어요 <웃음> 가끔, 가끔 이거 <웃음> 어 이거 아, 이뻐요. 완전 인기 많 한국에서 음. 인기 엄청 많은 이거 다 입생 입생로렌 입생 입생 입생 입생 입생 응. 어, 넘버 11 응, 완전 인기 많아. 그리고 이거 아이브로 응. 어, 카라 어, 나는 이것도 있어요. 네, 여기서 아이브로우카라 <웃음> <거>. <웃음> 이게 리카 홀리카 아, 홀리카 네. 좋더라고 이거 그리고 And... 이거 라이너 어, 라인업. 라인업. 기 t 이 어, 이거. 핸드크림. 록시 땅. 거 n g 이거. 이거. a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t 이이이이이 이거.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5만 원. 5만 원? 5만 원? 얼마지? 베트남 돈 얼마지? 5만 원. 와, 얼마지? 얼마지? 100만 동. 100만 동. 맞아. 100만 동. 와. 트윈트윈트윈어 오웨. 이 그리고 인공 눈물 음, <웃음> 냠맛. <트윈>. 렌 <웃음> 방빛도 <웃음> 있고. 귀엽다. 카카오. <웃음> 아, 카카오. 카카오 프렌즈. 아스트 오. 나이필수템. 오. 없으면 안돼 이거. 에어팟. 에어팟. Oh, 귀엽다. And 진짜 귀엽다 이거. 어. <laughs> 내이가 <laughs> <So cute. laughs> uh, không mà t b s 이슈이 슈가. 슈 OK, thật k ế n ế t l ạ c phải k n g good. OK. <cười> Bây giờ mình đã làm xong cái clip ngày hôm nay cho các bạn xem. Nếu các bạn thích video của mình thì nhớ like và subscribe nha. Đi b á đi s đây?